123문입니다 123문 같이 보시죠 제가 묻고 같이 답하겠습니다 셋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어, 마태복음 그 6장에 나타나는 이 주기 도문 시작할 때 셋째 간구 앞에 그 우리 헬라어로는 수라는 수라는 2인칭 단수대명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번역에는 이게 빠졌죠 영어 번역은 그걸 했습니다 어, 이 수라가 무슨 뜻이냐면 당신의, 주님의 또는 하나님의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렇게 번역해야 옳습니다 번역이 생략된 거예요 여기 뜻이라는 이 헬라오 단어는 델레마입니다. 이,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 델레마라는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목적. 이게 뭐라고요? 예. 언어 좀한번 써보세요. 델레마. 예.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목적. 그게 뭐라고요? 뜻이에요. 뜻. 예, 뜻. 그래서 하나님의 뜻. 음, 그러면, 어, 분명하게, 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어, 이루시고자 하시는 영원하신 목적이 예,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신명기 29장, 29절을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함께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감추어진 일이라는 것은 일반 개시를 말합니다. 일반 개시 속에서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예, 그 오묘하신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타난 일은 뭐냐면 특별계시 속에서 어 역사하시는 그 말씀 말씀을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해요 드러나진 뜻이죠 우리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과 경륜이 다 드러나져 있죠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소개해요 감추어진 뜻과 나타나진 뜻. 그럼 나타나진 뜻은 뭘 말하는 거냐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이 구원받도록 정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원하신 목적이에요. 그게 나타나신 뜻이에요. 이게 어디에 나타나요?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죠 여러분 말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정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이것은 성경을 통하여 드러나져 있죠 이게 나타나신 뜻이에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은 이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간섭과 손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로 드러나지만 하나죠 하나님의 뜻은 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 그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구원이에요 자기 백성을 예정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뜻은 이미 결정됐어요. 그 뜻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드러내셨고 그리고 오묘한 감추어진 일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 섭리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타나진 뜻, 구원의 뜻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나타나진 하나님의 뜻은 음,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설명되냐면 하늘에서 이룬 뜻입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은 예 땅에서 이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룬 것 같이죠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죠? 나타나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하늘의 뜻입니다. 하늘에서 이룬 뜻이에요. 자 에베소서 1장을 한번 가볼까요? 이 뜻은 벌써 이루어졌습니다. 3절로 5절 같이 한번 읽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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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이루어진 하늘의 뜻은 창세전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신령한 하늘의 복을 주셨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예요. 그러니까 벌써 하늘에서는 이 뜻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니까요. 하늘에서는 이 뜻이 진행돼야 되는 거예 아니에요. 완성됐어요. 완료됐어요. 이미 끝났어요. 이 끝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셨잖아요. 예, 예 완전한 구원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예,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 자, 보세요. 여기. 말씀 보면 사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했어요. 완전한 구원으로 택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구원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이 완전한 구원의 모습을 이루고자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벽한 완전한 존재인데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존재가 비거룩하고 흠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땅에서 이걸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으로 완료된 이 완전한 구원을 하늘에서 이루어졌잖아요. 땅에서 이거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은 땅에서 이룰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사람 그러니까 보편 구원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인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디모드의 전설을 통하여서 받게 되는 그 교회가 남녀노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한 자기 백성이 남녀노소 다 모든 인 거죠. 이 성경은 불신자에게 준게 아니에요. 교회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영원하신 작정을 하셨던 교회인 남녀노소는 구원을 받으며 구원을 획득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진리를 획득하는. 진리를 획득한다는 게 뭐예요? 예. 하나님 백성다워지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 여러분 안다라는 것은 예, 다만 지식적으로 안다가 아니라 그 내용을 나눈다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그 아픔과 그 모든 눈빛만 봐도 그 모든 것을 느끼듯이 감정을 나누듯이 진리를 안다. 하나님 백성이 구원이에요. 하나님 백성 되는 게 구원이에요. 진리를 획득하고 진리를 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백성 다워지는 거죠. 여러분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 자녀고 백성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획득하고 보세요. 구원받은 자로서 진리를 아는 데 가는 거예요. 이게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 다워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묘하게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세요. 섭리하세요. 역사하세요. 우리,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0절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뭐였어요? 예. 에, 완전한 구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구원. 그것이 땅에 있는 것이 뭐였어요? 예. 비거룩하고 흠이 있었잖아요. 구원받은 백성 구원을 획득했지만 진리를 아는 대로 가는 이게 이루어져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도록 하나가 되도록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11절.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의 주권적 결정대로 하나님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에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여러분 이미 성경은요 음, 어, 우리가 어떤 상태였다 그리고 너희는 어떤 상태에서 이것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라도 얘기하고 이미 이것이 다 이루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여기 통일이라는 정확한 번역은요 재통일이에요 재통일 아나케 팔라이오 그러니까 한번 어, 영원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였죠. 통일됐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이제 통일의 역사를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보니까 이미 내가 되어 있었던 거야. 성경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두 세계입니다. 하늘의 영적 세계와 천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일시켰잖아요. 그하늘의 영적 세계가 있고 이 땅에 물질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두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왜 왔어요? 지난주 말씀처럼, 금주 말씀처럼, 부엘 세바인 이 땅에 우리가 온 이유와,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왜 보냈어요? 보낸 이유. 이 땅에 온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자. 이루게 하고자. 하나,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뜻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이, 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합니다. 거슬리고 망가뜨립니다. 누가 하죠? 네, 마귀가 합니다. 그 세력들이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싸움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대다수 많은 사람들의 경우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그런 그 합니다. 간구를 해요. 그런데 스스로가 어떤 목표를 딱 정해놓고 방법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내가 지금 예와로 우주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결혼 문제를 지금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예배 중에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누구를 얘기해야 되나? 어 저기 현준이, 현준이 <웃음> 경일이 얘기해야겠다. <웃음> <웃음> 이참 이게 이름을 쓸 때는 상처가 안 되는 사람이어야 되니까, 어, 딱그 그 우리 예빈이 같은 경우 없으니까 <웃음> 예빈이 같은 경우. 언젠가 저를 불러서 아빠 아빠 왜? 했더니 그 아빠 여기 내가 그 결혼 목록해서 자기가 결혼할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썼는데 24가지를 <웃음> 키는 몇 센치 몸무게는 어떻게고 뭐 눈은 뭐 쌍가풀이 해야 되고 쭉 24가지를 썼어요. 그리고 쭉 보여요. 그리고서는 예, 자기 이게 자기가 세운 목,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그리고서는 한 말이 예, 아빠 그래도 교회는 다니는 사람이어야 되고 예, 이미 자기가 목표와 목적을 다 정해놓고 어, 그렇잖아요 예, 우리 현준이가 힘들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미 예, 결혼은 예쁜 사람 목표는 예쁜 사람이에요 그리고서는 방법은 하나님 음, 예, 그 신앙이 좋고 교회 생활 예덴 교회에서 함께 신앙할 수 있는 사람 근데 목표는 뭐예요? 예쁘지 않으면 예덴 교회에서 신앙을 해도 같이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대다수의 교인들이 하고 있는 음, 나쁜 모습입니다. 어 예. 부자가 되는 것, 어, 자녀가 어, 이렇게 성공하는 것, 음, 뭐가 그, 이렇게 하나님의 뜻일까? 예, 부, 부, 부자, 건강하고. 뭐, 이, 이, 여러분 음,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가난하고 부유하고 아프고 안 아프고. 왔다갔다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요, 어, 어, 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 어, 왜, 음, 왜 나는 불우하게 자라게 했나? 나는 왜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지? 하나님의 뜻은... 이 속에서 오묘하게 하나님이 감추어진 뜻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타나진 뜻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예정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였었구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였구나 라는 사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갖게 돼요. 아, 나는 부루하게 태어나져야 했구나. 음. 왜 나는 이렇게 몸이 골골한가? 아픈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 이 이거 안 아프게 해 주세요. 이거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 하나님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안질인지 간질인지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복음의 장애가 되잖아요. 하나님 없애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깨닫게 주신 게 뭐예요? 아, 내가 아픈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안에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 약함이 그리스도의 강함이구나. 오히려 내가 곤고와 아픔과 어려움과 이런 낙담의 자리에 가슴이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였구나. 그래서 더 이상 구하지 않죠. 이미 이미 나아졌어요. 이미 그 문제가 바울의 사역에 고통을 주거나 방해가 되지 않아요. 아, 내 아이가 어, 아프게 태어났어요. 내 아이가 문제를 일으켜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아,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한 자기 백성이구나. 이 아이는 이 아픔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을 완성시킬 거구나.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성실을 가지고 뭐박 씨, 이 씨를 가지고 태어나듯이 이 땅에서 뭐 어떤 피를 갖고 혈액형을 갖고 오든 어떤 연약함을 갖고 오든 어떤 문제를 갖고 오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주권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으로 보여지는 게 성도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온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진실한 성도의 기도예요. 주기도모를 하면서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 이 문제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응?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뭐가 기도의 본질이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 뜻을 그 이루려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막 흔들어서 내뜻 소원 성취하는 게 절대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행위예요 지상의 하늘화 이런 단어 쓰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정의하세요 아, 지상에서의 하늘화, 기도는 성도만이 거룩한 중생을 한 하늘의 생명이 들어온 자만이 기도가 뭔지를 본질을 갖고 시작하는 겁니다. 주문 외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기도다.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할 때는 중생하고 거듭나고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할수 있는 내용과 그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내 소원,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거예요. 왜 나는 이런 삼, 삼, 상황을 살게 됐을까? 하나님이 여기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거듭나고 보니까 하늘 생명을 맛보고 나니까 아하 내가 아파했구나. 야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서 고민을 해야 됐구나. 내가 이거 가지고 바닥을 쳐야 했구나. 내가 이거 가지고 밤잠을 설치면서 눈물을 쏟아야 했구나. 아하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제까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는 누구의 뜻을 구해왔는가 한 번. 하나님 이름을 벌먹거리면서 여전히 나는 내 욕심 챙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미 내가 원하는 목표 탐심을 딱 해놓고 거기에다가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물은 적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있었는지 왜 이런 처지에 내가 처했는지 왜 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려야 돼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만이 할수 있는 기도고 성도는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또이 땅에서 그 뜻을 이루어 내시기 위해 오셨어요. 요한복음 6장을 볼까요?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죠? 예수님이 영원한 묵시 세계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네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게 네 주신 자가 누구예요? 이 창세전 언약 안에서 약속은요 언약은 하나님 두 분이 하신 거예요 사, 사, 정확하게는 삼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 언약은 약속은 하나님이 하나님께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한 기뻐하신 자기 백성들 내게 네 주신 자 그 십자가로 그들을 맡겨주신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덮어버린 그 자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은 구약의 이 날이 주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과 심판의 날 그러니까 마지막 날은 우리에겐 지금 벌써 주의 날이 벌어졌죠 성도에게는 지금이 주의 날이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으면서 영원한 극치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그 마지막 날 지금 주의 날로서 우리는 사는 것이고 불신자들은 그날이 이들도 마찬가지 지금 심판받았고 그들도 영원한 지옥 심판으로 불모소로 떨어지는 심판의 날이죠. 자 보세요. 40절. 그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는 지금 주의 날로 살았고 또 그날 몸이 몸이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죽었던 몸도 다시 살아날 거라는 말씀이십니다. 마가음 14장 36절 볼까요? 같이 읽어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누가 한 기도예요? 예, 아빠, 아버지여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바 아빠, 아빠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가 할수 있는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에 예수님의 기도 안에 우리가 초청받았고 있는 자예요. 이 예수님의 이,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이 대가는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했던 거예요. 동일하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이 기도입니다. 누가 본 9장이에요. 이르시되 인자가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기도 속에 뭐가 핵심으로 담겨져 있냐. 그 본질이 뭐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잔을 그렇게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늘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100% 순종하고 복종하고 기뻐하는 존재로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이 땅에서 몸을 갖고 있는 우리는 끊임없이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 중심 속에서 해석하고 끊임없이 내 것을 추구하고 하늘에 내 원상이 있지만 복사본이 여전히 하늘의 뜻대로 움직여지질 않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았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해요. 예수 믿은 거.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어준 거 고맙고 나 천국 가게 된거 고마워. 이제는 이제는 내가 한번 이 세상에서도 내가 잘 살아볼게. 내 세상 것도 얻어볼게. 세상 욕심도 채워볼게. 여기에서 나오는 기도들. 이거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구원하신 이유와 결계입니다. 그런 기도할 거면 어, 도를 아십니까? 거기 가서 해도 돼요. 자기 죽음을 누가 원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서 자기 죽음을 원하는 자는 누구냐?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그것을 깊이 소원하고 갈망하고 그것을 참으로 본 자예요. 나의 참모습을 본 자예요. 바울처럼 삼층천에 가서 14년 전에 자신의 참다운 원상을 보고 내려와서 이 땅에서 내가 뭐 사탄의 육체의 가시를 갖고 어떻게 뭐 권고와 핍박을 살든지 간에 이미 내 안에서 이미 완성된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 땅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쭙겠습니다. 예수님으로 구원 받으셨나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셨나요? 하늘에서 통일되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아나케팔라이오 재통일되셨나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으로 구원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것과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늘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을 기뻐하는 존재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하늘의 것이 이 땅에서도 그렇게 통일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한 생각, 한 방향, 한 축입니다. 하나입니다. 통일입니다. 거듭났습니다. 저는 죄된 몸을 갖고 있지만 나의 이... 이 겉사람은 지금 땅에 속한 모습으로 있지만 속사람은 날로날로 새로워지듯이 나는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에 있는 그 거룩한 모습에 대하여 나는 온전히 사료되어 있고 거기에 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날마다 나는 내 자신을 십자가에 파묻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삽니다. 이게 예수로 구원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같은 말이죠. 네. 거듭났다라는 게 그 아노텐이잖아요. 하늘로부터 나다. 아버지께로부터 나다. 아노텐. 내가 하나님으로 하늘로부터 낳는가? 땅에 여전히 땅에서만 버리적버리적거리고 죽어서 하늘 갈 것만 생각하고 있나 이건 거듭난 게 아니죠. 하늘의 생명이 아니죠. 그냥 엄마 뱃속에서 나온 니고데모처럼 육적 생명만을 갖고 목숨만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떻게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운 내 인생 속에 이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데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제가 주를 만났습니다 이것 아니면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를 않을 자입니다 하나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성도예요 성도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자입니다 땅을 하늘로 만들어가는 유일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만이 이 기도를 할까요? 누구만이 이 기도에 대하여 목적을 두고 관심을 두고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앙을 할까요? 불신자인 저그 어? 어? 간디가 그렇게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슈바 있죠.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그럴까요? 어, 어, 누가? 정말 에, 이 세상에서 자기 드러내려고 하는 희생과 헌신을 하는 자들이 정말 이기도 할까요? 자신의 인생 속에 주신 것에 대하여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 오묘하신 뜻 이것이 이루어져 가는 일에 대하여 정말로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찬미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그래서 에베소 1장부터 보면요. 6절과 뭐 계속 그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영광과 찬송을 찬미하고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또 찬미하고 찬송하고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항상 그뿜그 끝부분이 감사와 찬송으로 드러나죠.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타나신 뜻을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성도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뭐예요? 감추어진 오묘하신 뜻을 찬미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아직도 앙금이 지고 아직도 고통스럽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속상하고 힘든 게 있다면 회개하세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홀로 뜻을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땅에서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해요 빌리포스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아멘이죠 예. 하나님이 하늘에서는 하나님 홀로 어, 완전한 구원과 어,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일을 하나님 홀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성도 안에서 이걸 갈구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뜻을 이루어 가신대요. 그게 나타나진 뜻 성경을 통해서 그거 나타내셨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우여곡절들 이 섭리의 인생을 통하여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마태음 18장 18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이 교회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 그렇구나.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이루어지고요, 그렇죠? 이 땅에서 내가 그렇게 성화의 삶,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서 풀어지면 하늘에서 이미 되어져 있는 것대로 풀리겠죠. 이 셋째 간구, 주님의 이 셋째 간구는 이렇게 땅에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입고 땅에 살아도. 하늘을 정말로 움직이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그막 자기 소원 얻으려고 뭐 하나님 흔들어서 보좌를 흔들어서 그렇게 그런 움직이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하나님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 아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아픔을 주셨군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신 뜻을 통하여 우리가 오묘한 뜻을 깨달아갈 때아 그렇구나 이랬어야 됐구나. 지금은 이렇게 받아들일 정도예요. 그러나 극치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저와 여러분이 무릎을 수없이 칠 겁니다. 아 그때 내가 그돈 잃어버려야 했구나.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혼을 하니 많이 이 어려운 싸움이 나에게 정말 있어야 했구나. 우리로 하여금 이 부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작정 안에 구원된 백성이었구나 라는 것을 아이 이런 일들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이 통일시켰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했구나. 그래서요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셋째 간구를 하는 성도는요 이런 기도를 하는 성도는 잘 들으세요 이 땅에 살아도 이미 하늘에 있는 자처럼 살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여야 합니다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뜰때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어기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기도를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여야 합니다 왜? 왜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오늘 123문에 그 답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기 하늘의 천사들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는 온전한 순종하는 것처럼 자 이미 그렇게 벌어진 그 일을 이 땅에서 우리 안에서 이,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 안에 벌어지는 게 뭐예요? 내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부분 살펴볼 거예요. 정말 유일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맞구나 거기에 내 자신의 잘못된 나의 서운함 나의 요구 이런 거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한다고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하늘을 이미 사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산다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저절로 순종되지 않습니다. 내 소원과 내 의지를 꺾고 버리는 이 일이 우리 안에서 이 기도 앞에서 회개하고 날마다 날마다 벌어지면서 이미 내 안에 있는 나의 진짜 모습을 음. 누려가시기를. 미켈란젤로가 그랬다면서요. 어느 날 누가 물어봤대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그 뭔가 작품이 그렇게 이렇게 어디서 그렇게 영감을 얻고 작품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나오냐 그러니까 그랬대요. 나는 어떤 돌을 보면 그 돌에서 내가 원하는 작품이 그 돌에 찍혀 있대요. 백마면 백마가 딱 들어가 있대요. 그러면 이 사람은 미켈란젤로는 그 보이는 대로 필요 없는 것을 이렇게 제거하면 작품이 되는 거죠.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 그래요. 이미 하늘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내가 이 땅에 지금 있구나. 그래서 나의 진짜 모습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오묘한 감추어진 섬유로 날마다 그걸 만나가잖아요. 필요 없는 부분들을, 내 욕심들을, 자기 죽음을, 진짜 자아처리를, 자기 챙기게 했던 이 자기 중심성을 회개하고 쳐나갈 때, 우리가 하늘에 참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진 내 진짜 모습을 비로소 만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 복된 성도의 거룩한 여정을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다되시기를 주의 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리나 성도님 신앙고백문처럼 우리가 무엇을 이룬다고 하면 얼마나 불안해요 하나님이 이미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미 우리를 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미 천국 가졌으니까 내 욕심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정말 진실한 성도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의 극치에 영광의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받은 구원은 이렇게 완전하고 거룩한데 내 삶은 여전히 세상적이고 음탕하고 탐욕적이고 자기 챙기기에 급급하고 자기 중심성에 머물러고 있다가 하나님 얼굴 뵙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진실하게 신속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하늘에 이루어진 나의 참다운 구원의 모습처럼 이 땅에서 되어져가는 일에 한걸음 한걸음을 떼는 진실한 성도에 걸음되기 원합니다. 우리 에덴의 가족들이 하나님 한분 앞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주어진 모든 삶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 드리며 영광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